제형 유튜브에 한 번도 그 라이브 할 때밖에 안나 나와보고 나와본 적 없어. 그렇지 라이브 할때 말고 우리가 자기 2010 2015년 6년 안 나왔거든. 5년, 6년, 9년이니까 4년 됐죠. 그래서 21살인가 2 0살이었었고 그렇지 길바닥에서 저. 길바닥에서 그렇지. 버스킹하다. 그렇지. 내가 연주하고 있는데 너가 봤지. 그렇죠. 원래 내가 하러 갔는데 여기 하고 있다고 했지. 아, 그래 너가 요즘에 그 유튜브는 음악 음악하는 거야? 뭐 노래 하고 여행 갔던 거, 고 이번에 부산 갔다 오는 거, 부산. 근데 영상 좀 만들었어. 브이5 같이. 일단은 좀잘 됐으면 좋겠어. <웃음> 근데 뭐 기대 하네요 그냥 음악의 연장선이 좀 음.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뭐 이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왜냐면 채널이 이제 이슬람 관련된 걸 많이 올리니까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냐고. 그런고 음.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신의 약간 타이 약간 예수님 같은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이 메신저로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신은 아니야. 하지만 무함마드가 신의 다이렉트한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왔어 왜냐면 천사로부터 그대로 이거를 전송을 받았기 때문에 전송을 받은 거를 책으로 만든 게이제쿨 t 인거내 내가 뭐 무함마드처럼 열반에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 l 말씀하신 거를 잘따라가 h 신이 명령하신 걸잘 따라가면은 내가 나중에 심판 그니까? a 어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좋은 곳에 갈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 k 또그 크리스틴이랑 비슷하네 e 똑같은 신이니까 하느님 t 그니까. 같은 하느님을 믿는 아, 거예요. t 아, 맞다 그래가지고 e w h 그니까 그거 쓰고 다니는 거, 그지 히잡. 우리가 보 눈에 보이는 게 그거잖아. 그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히잡 쓰는 거랑 돼지 고기 안 먹는 거랑 치킨 안, 안 먹는 거랑 그치. 그치. 보통 우리 우리는 고기를 약간 잘안 먹는다고 생각하지. 이것저것 음, 어. 사람들. 약간 한라 그러면 채식 그치. 느낌이야. 채식 나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저도 그래. 예 음, 옛날에 미생이란 드라마 나왔었고 어. 한라 푸드를 수입 수출을 하는데 되게 엄격하다. 어. 그 규제가 되게 엄격하다라는 그게 드라마 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 한라 푸드라는 게 되게 좀 엄격한 그런 거. 허용된 음식이니까 사실 한국인 입장에는 엄격하지 왜냐면 은 제약되는 게 맞아. 한국인은 술도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그쵸. 이러니까 제약된 음식이 많지 먹고. 대신에 이제 한랄은 확실한 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허용된 음식으로 한 거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랄이랑 하는 거고 형은 근데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원래는 모태 카톨릭이지 그렇죠 원래 모태 카톨릭이 아, 지금은 형은 근데 약간 원래 그 불신 론자로 갔다가 그쵸, 불신 다시 이슬람 쪽으로와 거지? 그징 그니까 지금 무슨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아직 그 샤하다라고 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쪽. 그치, 공부하는 거잖아. 응. 아직은 그 공부하는 거예 아직 그 오피셜한 그 샤하다라고 해서 그치. 뭐 There is no god but God 하고 범마디스타라스 그 그런 샤하다가 있는데 응. 그거를 내가 아직 알아해야 되는데 그건 안했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계속. 그치. 저도 저도 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응. 해야 된다 생각해 나는 그거를 응. 좀 정확히 알고 나서. 어, 형이나 저나 신은 있다고 믿지만 그게 있는 것 같지만 믿진 않는.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고는 믿지만 응. 뭐 슈퍼 파워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뭔가 그,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분 보지도 않고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나는 이제 이슬람을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를 찾은 거지 찾고 있는 거지. 어 응. 옛날에도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잖아. 어, 쟤들 다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박감입니다 어, 그게 우리 많이, 많이 했잖아. 했잖아. 아, 맞죠 저도 저도 그러니까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를뭐 나중에 음.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것도 해보고. 그렇지, 뭐. 그럼 불교도 공부해보고, 해보고, 기독교도 그쵸. 공부해보고. 또 이거 말고도 그래. 그, 그쪽 나라에 또 많은 종교들도 있을 거니 그럼 그그 그, 그것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을 맞아, 맞아. 사실 무슬림 무슬림 입장에서는 전 세상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음, 가장 완벽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친근하지가 않지겠다 우리한테는 맞아, 맞아, 순위를 우리나라 에 있는 종교 수준이 매이러면 가장 꼴찌이지 않을 까요 인식이. 어 메인 메인 종교 중에서는 그쵸. 내 생각에 뭐 신천지 이런 사이비보다도 아, 안될 거야. 맞아, 그거보다 이게 난거 같긴 한데 나는. 옛날에 그 책에서 봤던 거는 교에서 파생된 거라던데 이슬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유대교랑 기독교랑 뿌리가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캐톨릭이 있었고 기독교가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뭔가 하느님께서 아 이게 뭔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마지막 프로펫, 마지막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보내 가지고 그걸 진짜로 알려 준 거죠. 왜냐면은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에 전에 전에 전에 그렇지. 내려오는 얘기를 쓰시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꾸란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원본에 가까운 신의 말씀이 원본이 꾸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또 진짜 얘기를 해 보자. 너무 좋죠. 일단 몸체 웃지 않아요. 내가 너무 봐요. <웃음>